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은 민선 7리기 2주년 되는 해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년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창업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베이비 부모지원센터와 시의안심센터개소등 시민의 중심인 안양 모두가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간 은인있는한 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큰 성원 덕분에 안양시는 전국 기초 단체 최초로 2019 청년 천화헌정 대상 부문 종합 대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기대 혁신 오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F 안양이 2013년 창단 이후 최초로 플레오폰기에 진출한 캐고를 이루어 안양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2020년에도 멈추지 않고 박달 스마트밸리, 평촌 복합문화형 공원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더큰 사랑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